영부인의 블랙머니 문재인의 블랙머니 그들의 검은 돈을 밝히는 것은 조민의 면허를 박탈한 것이 부모가 죄이지 자식이 무슨 죄냐는 감상적 잣대가 아니고 추상같은 법치의 기틀을 세우는 일인 것처럼 거짓말장애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이번 영부인 명품 옷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는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이 들통나면또 다른 거짓말로 이전 거짓말을 덮으려 했고 또다시 거짓심이 밝혀지면 이번에는 다른 거짓말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부부에게 벌을 내리기로 한것 같습니다. 탈무드에서처럼 앞으로 이들 부부가 한 말은 다시는 믿지 않기로 하는 큰 벌을 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의존 비용의 공개 를 청구했었다는 것은 이제 전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측의 찌질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지만 이번 영부인 옷사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다음과 같은 정말 어이없는 답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사님의 의상비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대답은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니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냐고 세금을 낸 국민이 묻고 사법부가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 국가안보사항이라서 안된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어이없는 것은 청와대의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의 판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 꼼수를 부렸습니다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 김정숙 의전비용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소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이 기록들을 봉인해서 공개가 불가능케 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불복하고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혹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국민들이 밝혀낸 것만 명품옷 178벌, 목걸이 반지 등액세서리 207건, 구두는 여기에 포함도 안된 것인데 말입니다. 추측한데 첫째 밝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 둘째 밝히면 돈의 출처를 물을 텐데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곤란한 블랙머니, 검은 돈이다. 이두 가지 중 하나이거나 이두 가지 모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 청와대는 김정숙 관련 의전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숨겨진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12개 주시고 늘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부인에 관한 문제는 단지 영부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공동체인 문재인 대통령 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밝힐 수 없는 의전비에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을 밝히기 전에 먼저 그동안 진행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영부인 관련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청와대 측의 불복이 있었습니다. 둘째 청와대 측은 항소와 동시에 국가안보문제라면서 최장 30년간 영부인 의전비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네티즌들이 명품의상의 개수를 무려 187번이나 찾아냈습니다. 3 0 0벌 이상을 찾아낸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구두를 제외하고도 207개의 브로치 반지 등 귀금속들을 찾아냈습니다. 넷째,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등장시켜서 지난 3월 30일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전부 카드로 구매했고 개인적인 비용, 즉 사비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조선일보는 김혜자 노비장과 전태수 수재와 장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숙 씨가 한복 6불, 구두 1 5켤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함으로써 청와대 측의 카드 결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혜자 노비장은 700만 원한번그 다음에 또 300만 원 이렇게 두번 받았고 전액 5만 원짜리 현금이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수지와 15켈레는 대략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돈도 역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전액 결제됐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복값과 구두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해당 장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수비 상근 부대면인도 청와대 회명을 돕겠다고 나서서 4월 2일 tv조선에 출연해서 전국의 명인들이나 장인들을 만나보면 예우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며 그들은 카드결제기가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째 언론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노비장 수제 만드는 분두분 분 모두 본인의 입으로 카드결제기가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이번에는 다시 말을 바꿔서 청와대 측이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끊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홉째, 그래서 다시 언론이 확인해본 결과 누비장도 수지와 만드는 장인도 청와대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해드리겠다고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탈무디에서 말한 거짓말장애에 대한 큰벌, 앞으로 다시는 문재인 부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야겠다는 그 정도의 본론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다른 더큰 벌이 없는지 이두 부부에게 딱 맞는 맞춤형 벌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러 번의 논란을 본 우리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많이 너무 쉽게 하는구나 말 바꾸기를 하다하다 이제는 명인의 예우차원이라는 말까지 지어내는 수준이라니 둘째 머리도 참 나쁘구나 저 정도 쉽게 드러날 일을 매번 거짓말을 하다니 거짓말에도 수준이 있는 법인데 저 정도라면 청와대 구성원들의 머리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셋째 청와대의 거짓말은 곧 대통령의 거짓말이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수준, 문재인 부부의 수준, 나아가 이 거짓말을 거둔 운동권 좌파 세력의 수준을 전 국민이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라면 그들을 찍어준 국민들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 카드를 쓰지 않고 굳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백화점에 와서 동행한 여자의 옷이나 핸드백을 사주는데 굳이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를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카드는 돈의 흐름과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결제를 한 주인공이 자신의 돈 사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떳떳하지 않은 돈을 숨기기 위해서 카드결제나 현금이체를 피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누비장과 수제와 장인에게 거래한 현금이 1500만원쯤 되는데 나머지 178벌의 명품옷들하며 악세사리 207개는 카드로 결제했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99% 현금으로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셋째. 총거래금액이 수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도 좋게 넘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단위의 현금을 영수증도 받지 않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돈이 결코 떳떳한 돈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돈의 흐름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업자는 매출을 세무서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현금을 주면서 그 법이 지켜지지 않도록 막은 실정법 위반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블랙 머니, 블랙 머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검은 돈, dirty money, 부정한 돈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출처를 숨겨야 할 만한 사정 있는 돈이거나 뇌물로 받은 돈이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돈등 모든 떳떳하지 않은 돈을 통틀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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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실력을 떠나 손흥민과 똑같은 출전시간을 주어야 하고 공을 많이 넣어서 몸값을 많이 받는 손흥민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부어 손흥민에게서 빼앗은 세금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그것이 그들의 평등경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성도 공중분해시켜서 똑같이 나누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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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법치 이름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